자, 안녕하십니까 장교성 입니다. 아, 오늘은 탈모치료법에 대해서 어, 여러분한테 들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 실질적인 방법이고 어찌보면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어, 어떤 뭐 약을 드시라 뭐 어떤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에요 어. 그 사람은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이 한 40, 50이 정도 되면 누구나 이제 탈모 증상을 겪게, 겪게 됩니다. 그래좀 일찍 나타나시는 분들은 뭐 20대에도 벌써 나타나시고, 그런데, 그,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뭐, 어 머리가 빠지는 경험들, 어 저희, 주변에도, 저희 와이프도 그랬고, 저희 주변에 몇몇 분들도 그런 증상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실질적으로, 어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한 길어도 뭐, 한 3주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아그서야 수긍이 되실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것도 완전히 멈추고 또 모근이 살아있는 어, 완전히 뭐 이렇게 모근 자체도 없어져 버렸다. 이러도만면 어떻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근만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실제로 머리가 다시 자라나게 대한 어,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주변에서 목격해 본 그가 그러니까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만 그 실제로 머리가 나신 분이 계세요 그 이, 어, 이분은 어, 좀 유전적인 요인으로 그 10대 때 중학교 때부터 벌써 거의 대머리에 가깝게 이렇게 머리가 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주변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친구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봐라 이 친구가 믿고 또 따라 했어요 또 따라 했는데 이, 이 그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쯤 뒤에 오더니만 어 선생님 머리가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 그래? 이러보니까 어, 조금 나는 것 같아. 그냥 나도 눈으로 이렇게 보기는 왜냐면 그때 세밀하게 안 봤으니까 그냥 자기가 난다고 하니까 어, 그럼, 아, 좋네, 좋은 일이네 이랬는데 또 2주 만에 다시 받게 됐는데 어, 머리가 많이 자랐대요. 어, 내가 보니까 진짜 머리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한두달 한 정도 지났어요. 두달 정도 지났는데 진짜 막 뒷머리가 더푸하게 올라오고 막 여기 안나던 머리 쪽으로 막그 약한 머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보면 주변에 분들이 아 이게 기적이다 기적, 기적이다. 어뭐 그런데 그분들이 왜그이 친구가 머리가 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실 이거는 그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좀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과학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어, 제가 하여튼, 뭐, 설명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고 이걸 실생활에 제대로 적용하시는지 못하는지는 이제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조금 설명하는 시간들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머리를 위해서, 어, 평생의 머리, 이거 잘 지키시면, 여러분들 평생에 머리가, 머리카락을 잃어버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 아, 저도 그랬어요. 저 저도 더그 이상 이제 뭐 샤워할 때 머리를 감고 이래도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안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이발 이발관에 가서 이렇게 일부러 물어봐요. 그냥 저도 궁금해서 제 머리 머렇게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 얼굴 굉장히 좋으신데 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게 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일단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 일단 여러분들이 어,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 어. 필수적이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좀 관심을 갖고 행동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아까 왜 과학적이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어 이제 좋습니다. 일단은 필수적인 부분은 여러분이 하루에 딱 5분 정도만 운동하는 시간을 내주셔야 돼요 그냥 아주 특별한 운동이에요.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5분 동안 꼭 해주셔야 되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조금 실행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 그 일단은 여러분들이 왜 머리가 빠지느냐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피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만져보시거나 이렇게 만져보시면 머리가 잘 빠지는 부분은 두피가 얇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세혈관이 혈관이 말라간다 그 두피 쪽으로 피가 안 들어가면 모세혈관이 말라가면서 두피가 자꾸 얇아져요. 어린애들 두피를 이렇게 만져보면 폭신폭신해요. 그그 그 말은 땅에 비유하자면 토양이 두껍다라는거야그 충분히 물이 들어가고 사람으로 치면 피가 충분히 두피 쪽으로 들어가면서 영양 공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풀이 우거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모세혈관이 말라가기 시작하면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뿌리가 말라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유전적으로 나 그, 혈관은 유전성이 있어요. 혈관은 부모한테 그대로 유전적으로 받기 때문에 일찍부터 탈모 증상이 시작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또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러분 심장이 있어요. 심장. 아, 요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켜내는데 도움이 돼요. 심장이, 여러분 이제 왼쪽, 아래쪽, 그죠? 어, 위장, 왼쪽 상단에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대동맥이, 큰 동맥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이제 세 가닥으로 갈라져요. 한 가닥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목, 목 쪽으로 올라온다고 해서 목오름동맥이라고 해서 팔과 머리 쪽으로, 경동맥 쪽으로 해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큰혈과 목오름동맥이 있고, 한 가닥은 다리 쪽으로, 배 쪽으로 내려가는 위장 쪽으로 내려가는 위대동맥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한 가닥은 심장 쪽으로 심장을 움직여주기 위해서 관상 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관상 동맥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40대, 5 0대돼서 머리가 빠지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목오름 동맥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피가 안 올라와요 나중 되면 이제 60, 70 되면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피가 안 올라오면서 얼굴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빠지기 시작하고 목이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두피가 얇아지기 시작하고 그 위쪽으로 올라오는 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 그게 가장 우리 신체에서 가장 높은 곳이어디입니까 머리죠 두피 그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나이 들어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 거의 정수리부터 빠집니다 정수리부터 약간 뒤쪽이 빠지고 또 이제 앞쪽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죠 이걸 이걸 조정만 해주시면 실질적으로 머리가 나요. 머리가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한 그러니까 첫 주, 둘째 주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3주 지나면 여러분이 머리카락 감고 생활하다 보면 만져보면 느낌이 와요. 그죠? 머리가 안 나던 곳에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배수구를 살펴보면 머리카락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의안 보이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필수 동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 쪽으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위동, 위대동맥 쪽으로 내려가는 피의 양보다 위로 올라오는 피의 양을 조금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너무 끌어올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약간 쇼크를 먹게 돼요. 아, 충격이 돼요. 혈액의 변화가, 혈류 흐름의 변화가 생기면서 충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딱 5분만 투자하시라. 자, 이걸 언제 투자하시나 하면, 저녁시간에 투자하시는데 잠자기 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퇴근하시고 집에 와서 뭐 저녁식사를 하시고 뭐 잠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최소한 1시간 전에는 이 운동을 하고 끝내야 돼요 잠자기 직전에 이 운동을 하게 되시면 여러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게 돼요 왜? 머리쪽으로 피가 계속 올라와서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는 그런 현상이 보니까 저하고 약속하세요 1시간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이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어, 이 운동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여러분들, 하여튼, 간단한 운동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제, 피를 머리 쪽으로 끌어올리는 운동이에요. 머리 쪽으로 끌어올리는 운동이니까, 이 운동은 꼭 해주세요. 그죠? 에. 자, 일단 집에 뭐, 아령이 계시거나, 아령이 있다거나, 아령이 있으시면 아령을 해도 되고, 이제 물병, 물병도, 제가 보기에는 아령보다 물병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냥, 일단은 어떤 동일한 무게가 있는, 어, 동일한 무게가 있는 어떤 운동기구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어, 손으로 잡고, 딱 5분입니다. 딱 5분이니까. 여러분 이걸, 이걸 귀찮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이 탈모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 어, 저는 이거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 이걸 귀찮다 이래버리면 계속 탈모는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다리를 사용하면서 걸어다니시기 때문에. 다리를 사용하면서 걸어다니면 결국은 몸에 있던 피가 머리에 있던 피 가슴에 있던 피가 다리 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왜? 다리에 지금 힘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피가 계속 내려갑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리 혈관이 커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노화치료법이라고 보셔도 돼요 노화치료법에 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사시려면 5분 정도는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어, 요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 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몇 가지 동작을 가리겠습니다. 5분 동안 어떤 동작을 하나 하면, 자, 일단은 <웃음> 규칙을 좀 정해야 돼요.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자, 이걸 흔드는 겁니다. 자, 이걸 흔드는데 그냥 흔들면 안 돼요. 자, 머리도 흔들고 팔도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팔하고 머리 쪽으로 동일하게 피가 올라옵니다. 자. 자, 또한 가지 규칙은, 잘 보세요. 절대로 고개를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고개를 똑바로 든 상태에서, 그죠? 허리도 똑바로 핀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셔야지, 어,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도 똑바로 펴시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서서 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의자에 똑바로 앉았어 등받이 기대지 말고, 그죠? 똑바른 자세로 딱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세요 서서 하면 다리에, 피가 붙들려 버려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5분 동안 앉아서 하는 운동이에요, 앉아서. 자, 자 이걸 다섯 번을 흔드는 겁니다. 다섯 번을 흔들고, 바람을 한번 풀어야 돼요. 좀 세게, 길게 좀 풀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 어, 이제 폐를 수축시키는 동작인데 여러분 팔을 움직이면 이제 폐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이제 온몸으로 피가 뻗어 나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바람을 안 불면 여러분이 건강이 더 나빠진다는 원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바람을 불러야 되냐 그러니까 TV에 보면 바람 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건강 관련 이렇게 TV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죠 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 제 말을 믿고 좀 따라 해 보세요. 그죠? 자, 요렇게다 하고. 자, 요렇게만 하면 나중에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머리도 흔들고 있습니다. 그죠? 자, 5분 동안 하는 건데. 자.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작을 너무 단순한 동작을 계속하다 보면 어깨 통증이나 이런 게올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5분 투자할 거좀 효과적으로 어깨 통증 겪지 말고 어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깨 통증도 여러분들,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어깨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50견, 회전근개 파열, 뭐, 어깨 관절 와순, 어깨 충돌 증후군 뭐, 견갑골 통증, 뒷목 통증,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아 여러분들, 그냥, 그냥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은 이런 동작을 못하니까, 제가 하나,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 이란 동영상을 찾으셔서 꼭 들어보세요 거기서 하는 동작을 여러분이 무리하지 않으시고 무리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적용하시면 어지간한 어깨 통증 50견부터 시작해서 회전근개 파열 그의 대부분의 어깨 관련 통증들은 없어집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이에요 그 동영상을 보시고 이 동작을 하셔도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도 하시지만은 어깨를 움직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셔도 돼요. 이렇게도 하셔도 되고 그냥 위로만 들어올는게 아니고 팔꿈치를 이것도 해주면 나중에 팔꿈치 통증에 잡아주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병을 약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건 자 허리를 좀굽혔어그죠 허리를 조 굽혔어. <웃음> 자, 회원좀 일어서서 하셔도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자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그죠? 어, 딱 흔드는 겁니다. 머리도 흔들고 자, 5초에 한 번씩. 그러니까 5초에 한 번. 다섯 번헤아리고 바람을 한번 부으시는 겁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사실 뭐뭐 뭐 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활백은 운동을 해도 되고. 그죠? 5분 동안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낮 동안 다리가 무거웠던 증상이나 이런 것도 수 풀려요. 왜? 피가 위로 올라오니까 다리에 있던 피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피곤한 증상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아, 여러분들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죠? 어. 자 이걸 자뭐 귀찮다 이러면 이두 동작만 하세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뭐 어깨가 안 아프신 분들은 이두 동작만 하셔도 괜찮아요. 어. 하다가 나중에 아프시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 50견 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을 꼭 보세요. 어. 보시고. 자, 이제 한 4분 30초 동안 이 운동을 하세요. 4분 30초 동안 머리도 안들고 자, 뭐 물병이 너무 무거우신 분들은 뭐 500ml 콜라병, 좀 작은 콜라병 있잖아요. 이걸로 해도 도움이 됩니다. 어. 도움이 되고. 도저히 막 팔이 아파서 안 되는 분들은 뭐 캔콜라나 좀 가벼운 물건이라도 잡고 하세요 잡고 하는 게 피가 훨씬 더 빨리 올라옵니다 빨리 올라오고 그죠 그러니까 팔을 흔들고 머리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제 위쪽으로 피가 이제 솟구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할 때 얼굴에 열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마무리 마무리 운동을 해야 돼요 마무리 운동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가 예, 네, 아, 일단 한 가지가 요구가 됩니다 자, 제가 머리를 흔들 거예요. 머리를 어떻게 흔드냐 하면, 일어서서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뭐, 손, 손가락이 땅바닥에 닿아도 돼요. 땅바닥에 닿는 분들은 닿고, 허리가 안 굽혀지시는 분들이 팔꿈치를 무릎에다가 대세요. 무릎을 대시고, 최대한 머리를 밑으로 내리세요. 최대한 머리를 밑으로 내리고, 그죠? 이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죠? 30초 동안 하는 겁니다. 그죠? 이 정도에서 내리고, 머리를, 똑바로도 흔들고, 대각선 흔들고, 골고루 흔드는데, 그냥 흔들면 안 돼요. 그냥 흔들어버리면, 여러분, 뒷, 골 쪽으로 피가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한 가지로, 자, 제, 제, 제, 동작을 잘 보세요. 목에 힘을 주는 겁니다. 자, 목에. 자, 여러분, 나중에 거울 보고 한번 해보세요. 거울 보고, 자, 목에 힘을 주면서, 혹은, 도저히 뭐, 목에 힘을 주면 하여튼, 아래 턱에, 아래턱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러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될 거예요. 이렇게 요 동작과 함께 동시에 저 동작을 하셔야 돼요. 이걸 헤드뱅잉이라고해요헤드뱅잉이 머리를 막 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팔로 올라왔던 피가 머리 쪽으로 이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솟구치기 시작하면서, 아시죠? 그죠? 이거 하면서 흔들어야 돼요. 바람을 부는 겁니다. 자, 머리를 한세 번, 네 번, 그러니까 한 5초 지나면 바람을 한번꼭 부세요. 바람을 불면 여러분들 소화도 잘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 처음에, 자, 이걸 한 30초 동안 하는데, 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무리하지 마세요. 제 얼굴이 벌게 지죠. 그죠?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벌게 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말은 두피 쪽으로 피가 올라갈 가능성을 점점 높여주는 거예요. 그죠? 자, 올라가는 가능성이.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나, 이제 귀나 뇌 쪽에 약간, 뇌혈관 쪽에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헤드뱅잉 동작을 몇번 하고 나면 현기증이 나타나요. 현기증이 나타났어요. 이게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30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처음부터 꼭 규칙을 지켜야 된다 이러지 마시고, 5분 동안의 운동을 조금씩,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세요. 그러니까, 헤드뱅잉 도 그냥 하실 수, 처음에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냥 한1 0 번만 하시든가 도저히 안 되면 한다번 정도만 하시고, 그죠? 어. 그,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중 되면, 헤드뱅잉을, 뭐, 0 번을 해도 머리가 안 어지러워져요. 안 어지러워지니까, 규칙을 꼭 지키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 나는 저거 못해, 이래버리면 답이 없나. 한 번이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이게 다섯 번까지 해도 괜찮아요. 2주가 지나면 열 번을 해도 괜찮아져요. 왠가 하면 뇌혈관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지간하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야. 피가 이제 올라오는, 피가 올라오는, 오랫동안 피가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올려오다 보면 이명현현상이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주의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젊은 친구들은 뭐 어지간히 해도 뭐 충분히 뭐, 뭐 충격도 없고 그래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약하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조금씩 조금씩 강도 5분 안 지켜도 좋아 응? 한, 한 2분만 하셔도 괜찮아요 2분만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효과를 빠르게 보시려면 한 5분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효과를 빠르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3주 얘기했는데, 진짜 뭐 젊은 친구들은 3주만 해도 막 금방 나타나버려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한두달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피도 올라오고, 가스도 올라오고, 트림도 막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나쁘 그, 그 그런 현상을 명현현상 이라고 합니다 어. 또 어떤 때이를 보면 이제 안하던 동작을 하게 되면 약간 그 혈류의 변화가 생기면서 약간 두통 증상도 이렇게 올 수가 있으니까 두통 증상이 오면 하루나 이틀 정도 멈추시면 돼요 안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도전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요 왜 혈관이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응 기간을 조금씩 조금씩 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현 현상이나 2차 자각 증상을 경험하지 않고 이걸 치료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어. 그러니까 그니까 매일 하루에 5분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어. 뭐 처음에는 한 2, 3분 하다가 조금씩, 5분 투자를 못하면 어려워져요. 어. 그래서 어려워지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이제 5분 이렇게 했잖아요. 어. 이제 좀, 시심에서 충분히 피가 올라오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 손가락, 손가락 끝으로, 뭐, 아주 끝 말고, 한, 한, 두째 마디 정도 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자, 보이는 부분을, 두피를 움직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좌, 우, 아래, 위, 좌, 우, 아래, 위, 꽉 누르면서 눌러야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장길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장길성이라는 이름으로 뭐 치질 치료법, 오십견 치료법, 감기 치료법, 허리 디스크 치료법, 무릎 관절염 치료법. 뭐 희한한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끔 꼭 한번 찾아보시고 그 밑에 있는 댓글란 도꼭 한번 보세요. 댓글란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쭉 올리시면 맨 밑에 댓글란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또 나와 있고, 어, 사람들의, 다른 분들의, 어, 효과를 보신 분들의 반응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스크롤을 해서 꾹 이렇게 동영상에서 올리면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피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보여,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마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마를 이렇게 꾹 누르면서 하는 건데, 후, 한 번씩 바람을 또 불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예. 자, 오른손만 하지 마시고, 또 여기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제, 이마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해보시면, 두피가 아프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어, 머리가 아프다. 응? 어? 일종의 편두통 비슷하게, 어, 두피가 좀 아프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아픈 부분. 그죠? 아픈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데, 자 이거는 뭐 누워서 하셔도 괜찮고, 어? 이제 5분 동안 운동했기 때문에 머리에 피가 충분히 올라오기 때문에, 그죠? 어? 자 누워서 하셔도 괜찮고, 앉아서 하셔도 괜찮고, 뭐 그러니까 서서 하는 거는 좀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앉아서 하시는 게 훨씬 도움돼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잘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특히 뭐. 남자 중에 여자들이나 이 앞쪽 부분 이쪽 부분도 잘 빠지고 정수리도 잘 빠지고 야 뒤쪽 약간 이쪽 부분도 뒤쪽 후면 부분도 잘 빠지는데 잘 빠지는 부분을 공략을 하세요 공략을 하시는 겁니다 해보세요 해보셔야 해보셔야 뭐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으면 자, 자. 꾹 누르면서 하세요 꾹 누르면서 두피를 움직이는 거예요 두피를 움직인다는 말 알죠? 그죠? 꾹 누르면서, 자, 이렇게 하면, 자, 정수리를 움직이면 이마까지도 움직여요. 보세요. 자, 제가 동영상을 올리면서 늘 하는 말이에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이러면서 이제 소화불량 치료법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데, 힘이 가는 곳에 반드시 피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던, 좁아져 있던 혈관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게 물리적인 방법이지. 뭐, 약으로 치료한다. 저는, 물론 약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제, 모근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심는, 그,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죠? 응. 근데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건 무조건 소생시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살려낼 수가 있는 거야. 자, 두피를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자유야. 뭐, 제가 얼마나 하라.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어떻게 하나 하면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분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뭐텀날때 화장실에 앉았을 때 하고 누구 기다릴 때 머리가 잘 빠지는 부분을 좀 집중 공략을 하시는 거야. 그죠? 한 10분 정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3주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에 변화가 나타나게 여러분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뭐 부서적인 것도 뭐 도움을 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로션을 바를 때 이제 피부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진짜 밀어 올리면 피도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막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막 세수하죠 그런데 그렇죠? 뭐 로션을 바르면서도 위로 하고 또 머리를 감을 때는 머리카락을 씻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피를 자꾸 만져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만 해도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씻겨요. 그러니까 두피를 자꾸 만져주면서, 그러니까 머리를 감을 때도 두피를 움직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허리를 굽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도 효과가 있어요. 그죠? 그 하여튼, 요런 건 상식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동안 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5분 운동법은 설명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얼마나 이걸, 내 머리를 빨리 회복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가, 어떤 욕구가 있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평상시에 할 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뭐 누워 있을 때도 동일해요. 누워서 쉴때아 내가 머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러면 또 이렇게 해주는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이제 운동할 때도 똑같이 적용했지만 이제 바깥에 나가 있을 때는 뭐 물병이나 이런 걸 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머리도 움직이는 겁니다. 후... 자, 요걸 한 팔을 한 10번에서 한 10번만 움직여도 괜찮아요. 머리도 후... 한 10번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자, 두피를 또 만지는 거야요 이거는 화장실에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냥 어우 기지개 켠다 이러면서 남들 눈치 한 책에 후... 이렇게 한번 하고 바람 불고, 그 다음에 어, 머리가 간지럽네 라면서 어, 이렇게 뚝뚝 이렇게 해보시면 자 이걸 저는 그래요 하루에 다섯 번만 생각을 해내서 뭐 아침이든 출근길이든 퇴근길이든 뭐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휴식 시간이든 사무실에서 뭐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든 여러분들 머리가 빠지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면.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요 정도의 노력은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의 노력도 할수 없다 그러면 그 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분은 병원에 가서 이제 머리카락 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 심어도 제가 보기에는 버티질 못해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부실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빗질 잘못했고 쑥 빠져 버리고 이게요 머리가 이게 지금 과학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건전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이 머리가 살아나면 머리가 튼튼해요. 잡아 당겨도 이안 빠져, 안 빠져요. 저요 제가 진짜 몇년 전에 머리카락이 심각하게 빠졌던 때가 있어요. 머리를 감고는막벨수고에막허락하게 잡히는 거예요. 막. 그 다음부터는 뭐 누가 내 머리만 건드려도 허들짝 놀라요. 머리 빠질까 봐. 근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요. 튼튼해져 버려서. 진짜 튼튼해졌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바르게 모발 건강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또 이마 마사지 좀 하세요. 이마 마사지를 이렇게, 리프팅 업이라고 하죠. 리프트 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밀어 올리면, 이마 마사지를 하면 눈이 좋아져요. 여러분 자꾸 여기 이마 마사지 하고 있으면 눈이 맑아진다 눈이 맑아진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이 갈갈한 정상도 점점 없어져요 네? 이마 마사지도 하고 두피 마사지도 하고 이걸 습관적으로 해 주셔야 이게 피가 올라오면서 혈관이 살아나면서 얼굴이 내려 앉는 것도 막아지고 두피도 살아나고 머리카락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그죠? 아. 자 이런 동작들 아. 해보시고. 그니까, 오븐 할 때는, 이제, 물병을 들고, 머리도 흔들고, 바람도 불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제, 낮에 할 때는 꼭, 팔과 머리를 한 10번 정도, 혹은 15번 정도, 이렇게 흔들고 난 다음에, 바람도 한두 번 불어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흔들,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그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뭐, 그냥 두피만 마사지 해주면 안 되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효과는 있어요. 근데 효과가 약하다라는 거야. 왜 끌어올려 준 상태에서 이제 심장에서 위로 자꾸 끌어올려 주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효과가 두배세 배로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냥 해주면 강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효과는 있어요. 그런대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아, 이렇다 뭐 저렇다 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매니에르증상이나 이석증이나, 그죠? 어, 이귀 부분이나 머리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헤드뱅잉이 조금 조심스러워요. 어,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우려를 합니다. 이제 헤드뱅잉은 건강하신 분들이 모발이 빠졌을 때는 마음껏 하세요. 마음 하시는데, 헤드뱅잉이 어려우신 분들은 헤드뱅잉을 제외를 하셔야 돼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아,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이제 똑바른 상태에서 머리 흔드는 거는, 그런데, 그런대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지럽다, 어지럽다 하면서 머리를 안 흔들기 시작하면, 점점 더그 어지러움증이 심해져요. 저 나중에, 이제, 메네르, 제가 도움 드린 중에 메엘르 증상이 치료가 되신 분이 계세요. 어지러움증. 진짜 뭐,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그 구토증상이 나타나고. 그분 치료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 그분들 동일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지식이 필요한데, 그니까 머리를 심하게 흔들지는 못하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귀 윗부분도 이렇게 자꾸 해주고, 이 뒷부분도 해주고 이러면 귀에서, 달팽이 관에서 피가 이제 위로 자꾸 치솟아 올라와요. 그러면, 그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은 이 앞쪽 혈관에 문제가 많아요. 이 앞쪽 두 머리하고 이귀 쪽에서 옆으로 올라오는데, 그쪽에 혈관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팽이관도 압력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막 피가 요동을 치면서 막 현기증이 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가득 차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지럽다고 자 나는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아마 평생을 가도 그 병을 못 고쳐요. 어떤 병을 치료를 하려면 어떤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은 자극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죠. 주게 되면 어지러움증 증상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이 됩니다. 목에도 힘주고 그죠? 머리 흔들고.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훨씬 더 많은 설명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있을시지데 너무 길어지면 또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걸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냐. 이렇게 한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 하여튼 일단 유튜브에서 제 이름이 아까 장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 장길성이라는 어, 이름을 이렇게 검색창에서 찾아보시면 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 한 가지 광고 드릴 거는 그 서평우님, 그 서평우님 어,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어, 서평원님은 단전 호흡하다가 학생 때 단전 호흡하다가 몸이 심하게 망가졌다고 했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연락이 오셨고 응금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서평원님 하여튼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나중에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 한번 주시고 그 하여튼, 어, 여러분들 하여튼 유튜브에서 장길성이라는 이름을, 동영상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어떤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유익한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관절염 치료법, 뭐 어깨. 굉장히 유익한 동영상들이 많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그 나중에 필요하면 빨리 보세요. 감기 치료법도 있어요. 감기 치료법, 뭐, 하여튼, 희한한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죠? 어, 한번 살펴보세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동영상 올려놨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튼, 최소한 3주 정도는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이세요. 그리고 3주가 지났는데 효과가 없다. 아 내가 하는 대로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저를 욕하셔도 괜찮아요. 아그 정도 욕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욕을 하셔도 괜찮고, 어 3주 정도 지나고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아 감사한 일이고, 어 감사한 일이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도 경험해봤지만 머리가 빠지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죠? 또 이런 머리가 많이 빠지면 이제 턱관절, 턱관절 치료법도 또 동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죠? 턱에서 소리가 나고 턱이 아프고 막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아마 모든 분들이 탈모에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